하하하 <웃음> 나는 지금 다른 역이다. 나는 지금 말았다. 다른 역이다. 하지 마. 독가 있는 거를 박제해 놔야겠다. 자. 흐흐 <웃음> 이걸 막기 빨리 으로 도망가야겠다 안돼 아, 강제다 없다 아 근데 없는데. 야 CP 하지 마라. 저거 철도 나중에 다치워야 된다 음? 어? 빨간 색깔의 용 어? 용이 중간에 큰게 있네 <웃음> 나중엔 다 이런 식으로 꾸며 저 형만 전해놨다 자꾸 동물 데려가서안해아 동물이 많긴 하다 학살 좀 해야겠다 그러면가라세네 독구 운동장 구독자 입장인 것 같지만 좋아 하고 아, 젠더맨, 덕구해수욕장, <웃음> 저기서 먼저 사지가 날라가는 거 같아. 어.. 산지창몇발이 첨벙첨벙 먹고덕구 운동장을 지나서 어! 라마다 라마보인다 야, 근데, 한 번씩 이거 왜안 움직이냐. 내기다, 근데. 아마 다른 이유는 없을 거다. 덕구 해수욕장을 지나서? 아크맵이 너무 넓어져서 그런 거야, 가 좀비새끼가 탑은 감 사벌 들고 있어. 왔다. 근데? 덕구역이다. 떡배기. 덕구역이. 밑에 파란 라인도 보이지. 아. 올라갔다. 올라갔다. 목표를 포착했다. 폭격이다 됐다. 시공산 도착. 집중 포화하게 시 피어. 이거 저거 저거 저거. 이화살좀 나중에 사라지는 것 같은데. 그런가? 주인이 죽서야 되는 건가? 저거 저거 아니. 뭐야? 네 머리가 너무 돌머리다. 아니, 시장님 보고 돌머리래두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세네도 똑같지 않나? 딩기네 그런다. 야, 네 머리 맞아, 딩긴다 아, 나안 된다. 쏘지 마. 나 C.O.H. 갈 거다. 아, 그거는 안 막, 안 막아야겠다. <웃음> <웃음> C.O.H. 연구 간다. 민규는 이억에 민규를 이억에서못 나가게 해야 된다. 반강제다. 어. 하지만 네가 여기서 나올 바봐이 끝날 것이다. <웃음> 못 나가네 여기서. 왜냐면 저녁은 없다. <웃음> 나나 종점 만한 번만 갔다 올게. 어차피 종점에서 돌아오면 다시 여기다. 둥둥둥둥 둥, 둥, 둥. 중점만 응. 한 번만 갔다 올게. 어차피, 중점에서 가면, 자식 으아! 시오 c o h 강제다. 이 <웃음> 형에서 못 나간다, 너난못 <웃음> 지나간다! h <웃음> <웃음> <웃음> 카트를 출발시켰다. 안 된다. 안 돼! 안 돼! 안 된다! 왜? 왜? 아니, 된다! 야, 어디 가냐? 지붕산. 안 돼! 지붕 들어, 안 돼, 나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어디로 가나요 저는? 네? COH입니다! <웃음> 저 역으로 뭐, 저 여기서 못 나간 다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한다 이제 집 지어라 여기서 안돼! 넌멋지사간다아야 뭐 어차피 저기서 한바퀴 돌아서 다시 저역 간다! 고꾸로 <웃음> 지나가라 <웃음> 여기 종점이다. 강제 출발이라 들어봤나? 안 돼. <웃음> 안 <돼>. 안녕하세요 사령관님. <웃음> 반갑습니다 사령관님. 안돼요 어디 가십니까? 안돼요 안 된다고요. 안돼요. 안 <웃음> <웃음> 아니 된다! 넌 살아나갈 수 없다! <웃음> 뭐야 멈췄어 <웃음> 안돼! 못 지나간다! 아! 못 지나간다! <웃음> 맞는다! <웃음> 나어는거나이형 <어쩌면. 웃음> 나가게 해줘 강제스, o h 잇, 나, 알겠나. <웃음> 이, 어, 그, 만드지 말았어야 됐안 돼. <웃음> 톡. 안 돼. 난이 든다. 난 벗어날 수 없다. 안 돼. 또렉 먹었다. 니가 움직이다 말았다, 니. 멈췄다. 어, 움직인다. 안 지나갈 거다. 걱정 안 해도 된다. <웃음> 지나갈 생각이 없다. 어, 지나갈 생각 없다지 않았네. <웃음> 어차피, 저여기서 다음에 어차피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잖아. 어, 그건 그렇지만, 나 완벽하게 맞고 싶다. 잘 가. <웃음> 이번엔 조금 더 사악한 짓을 해볼까? 거기서 버튼 누르, 눌러봐봐. 안 그래도 그럴라고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, 사령관. 충, 충, 충, 충, 충. 충. 뭔데, 왜안 오는데? 누가에서 멈췄나? 어, 멈췄다. 응, 어, 니가 안보이는데 진짜 어티피한가 이거 어디로 아니 비온다 구름도 온다 하늘에서 비가 온다 그렇죠 구름도 없는데 왜 무슨 용인가요 네? 여기는 그곳입니다 덕구봉 그때 어때요? 구름보다 높다 이거 자연지형으로 나온게 구름보다 존나 신기하다 니또 어디갔냐? 아모인다 여기 <웃음> 무슨 <웃음> 얘기야? 안돼 환영합니다 <웃음> 안, 돼요. <웃음> 안, 돼요. <웃음>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TP 위치가 잘못돼서 니 계속 떨어진다 <웃음> 고만 떨어져 떨어지라고 안되겠군 특단의 조치다 용암 속에 나타나라 호잇 호잇 <웃음> 난 못지나간다. 어... 이제 시오에 자러 갈까, 아니면 엘리시움하러 갈까? <웃음> 아니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돼. 오, 난 네가 보인다 어디에 도망가려 하는가 뭐 명령어 사용 권한이 없다고 <웃음> 도망갔다 미친 <웃음> 효율적으로 도망갔다 사용 권한을 뺏어버리다니 저 사악한 녀석 안 그럼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<웃음> 어, 지하철, 그렇지만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내 지하철 타고 계속 다닐 테니까 찾아봐봐 아그거 귀찮은데 반블럭에서 아, 이게 깨지는구나 난 지하철 타고 도망가야겠다 안돼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난 비계를 밑에까지 사다리 대신 연결했다 제이어스가 대 물리 떨어져야지 COH를 안갈 거예요 아 민경아 사용 권한이 없대 왜? 권한 주면 어떡할 건데 권한 주면 뛰어올라야지 너, 네, 날기도 안 되나 우리 크레이트 와이드 없응 음, 크레이트이지 아렉 벌렀다 뭐 지금이다. <웃음> 어내 걸렸다. 뭐 맨날 걸리니. 태균섬. 어. 와... 마나게 태균섬. <웃음> 버전 <목소리> 마안갈 거다 귀찮아안 간다 문교 그런데 계속 위치 말해주 진짜 간다 <웃음> 그런데 가기 귀찮다 태균항 다음역은 등대역도 다음역은 등대 등대역도 20문원 40... 등대역까지 한참 남았다 진짜 등대역우 와. 난 지금 음, 여기 어디냐 1호선이거든 덕구관 제1구요 아.. 마크 기다리.. 마크가 지겨워졌다.. 뭐하지? c o h 각? 아 안돼 네. 니가 <웃음> <네가> 스스로 말하려다어 <웃음> 근데 여기 이상한거 있다 하네 뭐인데 뭐 이상한.. 유상하... 몰라 물 안에 뭐 이상한 틈 보이길래 들어가 봤는데 뭐 이상한거 있던데 해저동굴 있는데 해조동굴 있으면 해조동굴이 있는거다 일단 스팅 켜봐라 뭐 딴거 해보자 오케이. <웃음> 잠깐만 딴거라니 웰컴 투더 웰컴 투더로 시작하는게 있다 한음해보자 아, 안되나 그거 안하고 싶다 <웃음> 민기모 빨리 살려달라야겠다 <웃음> 그러면은 뭐 플래닛사이드는 렉먹어서 안돼뭐링 오브 엘리슘 할까? 링규 있나 잡리민 링규 오브 엘리슘 링규 하나 잡자 있으면 링규 없지 않나? 지금 없다 없다고? 어 꺼져있다 이